안녕하세요. 에너지 언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너무 바빠요. 어, 7시 37분 차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봐요. 11월 4일, 7시 25분이에요. 아, 그래서 빨리 얼른 영상 오프닝을 찍고 출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다름이 아니고 제가 10월 30일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맞이 어, 여행을 다음 주에 친구와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지난 그 대회, 9월 4일 대회 이후에, 그때 54kg인데 지금 8kg 찐, 그니 도로, 유유가 온 거지. 어, 62kg가 됐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면은 3박 4일 동안 하는데, 어, 제주도 가면은 진짜 제 계획으로는 하루에 다섯 개 정도를 먹을 거예요 진짜 지금 계획은그래 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찔순 없어 왜냐 제가 12월 때또 바디프로필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더 찌면 안돼 그래서 제주도 갈 때까지 좀 바짝 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주도 가서는 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맞추자 해서 다이어트를 할까 하는데 어 때마침 운 좋게도 단백질 쉐이크가 광고가 들어왔어요 바로 가볍게 나를 채우는 한끼 비주생장의 풀라이트 밀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다음 주 여행 가기 전까지 요걸로 한번 식단 관리를 해볼까 해요. 여기 식단 관리를 하는 꿀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요유 없는 체중 조절 유지 플랜인데 아침에는 쉐이크나 뭐 요것 이런 거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에는 플라이트 밀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집중 조절 당기 플랜 다이어트 플랜인데 아침에는 요거 비주생장 플라이트 밀을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 저녁에는 똑같이 플라이트 미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다이어트 플랜 중에 다이어트 두 번째 있죠. 집, 집중 체중 조절 단기 다이어트 플랜을 할 거예요. 어, 여기 이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선 개봉을 해볼게요. 저도 안 봤어. 박스인데요. 한 박스에 이 쉐이크가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박스가 있으니까 총열 박스죠. 열 박스니까. 보니까 주중에만 관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철학도 있고, 뭐, 요번에 뭐, 찍, 만어 그래서 주중, 목금, 다음 주 월화수에는 요걸로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아침에는, 어, 이거 되게 편하게 됐다. 가볍게 되게, 갖고 다니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마셔주면 되거든요. 내용, 보여드리면은, 칼로리는 1 9 7칼로리고요 한 개, 2 0 0칼로리 먹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우유나, 우유나, 뭐, 아몬드 우유 같은 걸 넣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물을 넣고 마시겠습니다. 음, 그럼 이걸 갖고 회사에 가보도록 할게요. <놀람> <놀람> <놀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어, 머리 가 바뀌었죠. 어제 퇴근하고 어그 톤다운을 하고 머리를 좀 잘랐어요. 음, 어때요? 살쪄가지고 포동포동한데 머리가 더 짧으니까 더 포동포동해 보이나요? <웃음> 어 지금은 11월 5일 금요일이고요. 7시 23분입니다 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을 해야 해요 근데 어, 추, 출근 전에 제가 이거 먹는 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제가 어제 이거 먹으면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섞고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컵에 따르겠습니다 컵에 어, 이한 팩에 단백질이 14.7g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는 닭가슴살을 보면은 여기 닭가슴살에 100g에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선식 하나랑 닭가슴살 하나랑 거의 비슷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보면은 어그부동색 분홍색 크런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 이렇게 씹는 저작 운동을 할수 있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어, 맛도 있어.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 음! 이렇게 씹혀요. 이게, 두유나 우유를 타서 먹으면은 좀더 고소하겠지만, 그냥 물에 타먹어도 되게 고소하거든요? 그 저는 직장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 파우치 안에 물을 넣고 막 흔들어서 먹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해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컵에 따랐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신 다음에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미숫가루 먹는 거 같아 음. 음. 그럼 저는 출근을 하고 출근을 하고 이따 점심 때이한 팩을 더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7시 22분이에요 이제 막 출근을 하려고요 음. 제가 지난주에는 이 주중에는 이거 뭐지 비즈생정에 플라이트 밀을 먹고 좀 식단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 제주도 가기 전에 촬영을 다 끝내놔야 될것 같아서 주말에 촬영을 한꺼번에 몰빵을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몸무게 차니까 62.5에서 61kg를 줄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잤을 때는 아침에 잤을 때는 60kg 였는데 1kg가 른 거죠 사실상 어제 자기 전에 빵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갈 날이 5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더욱더 좀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중이니까 이걸로 관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뭘로 단맛을 냈지 찾아보니까 코코넛슈가로 단맛을 냈대요. 그래서 좀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볼이 있다고 요 분홍색 볼은 오트밀로 만든 볼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포만감이 됐더라고요. 던하 솔직히 저는 이런 다이어트 제품 같은 거여게 다이어트를 보다 약간 치, 조절 제품 같은 거 먹어도 좀 배가 고픈 편이었거든요. 내가 좀 대식가인가? 아닌데 나소식가데 근데 얘는 어 씻는 저작 운동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포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더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먹고 가고 싶은데 지금 먹다가 지하철에서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가서 먹을게요. 제가 집에서 쉬운 회사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는 이렇게 막뭐 먹으면은 화장실 가고 싶고 막응응 응. 오늘 TMI지? 그래서 회사 가서 먹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단백하고 맛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며칠 동안 이비즈생적인 플라이트 밀로 관리 아닌 관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체중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먹방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식당 관리도 잘안 하고, 공것들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살은 빠지지 않았는데, 아시죠? 제가, 음. 저는 장이 좀안 좋고, 맨날 복고팩만 있어가지고, 속이 되게 더부룩하고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이걸로 관리를 함으로써 그동안은 되게 속이 편안해졌어요. 어, 이게 런칭 3일만에 만포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핫한 제품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건강한 한 끼, 영 영양을 지은 한 끼로써 손색이 없어 가지고 다이어터 분들이나 뭐 체중조절 식단관리 유저터 분들께 저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먹으면서 되게 고소하다고 그래요 고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에 우유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좀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더 강화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게 병아리 콩이 들어가 있대요 아시죠 병아리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거 그래서 포만감도 되게 좋, 좋았던 거 같고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식품 뭐 체중조절는 식품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맛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이어트 식품도 맛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챙겨 먹고 이렇게 식단 관리할 때좀 편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슈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단맛을 냈더라고요 건강한 단맛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았던 점은 이런 선식을 먹으면 은 운동하는 게 적+ 잖아요막밥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장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마시기만 해가지고 저는 어,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는 오트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크런치 느낌이 들어있는 크런치 느낌의 오트볼 들어갔어서 먹는 데는 이렇게 씹는 운동을 저장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도 줄여도. 줄어들더라고요 여기 먹을 때 설명서에 보면 은 두유나 저지방우유랑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두유랑 저지방우유랑 같이 먹은다면 은 여기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소한 맛이 업이 될거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유랑 우유, 대, 우유 말고 물로 먹었어요 근데 물로 먹어도 너무너무 고소하더라고 너무너무 고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근데 왜 고소할까 봤더니 뭐 볶은 콩가루 볶은 형미 분말, 누른지 분말, 아몬드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진, 어 진짜 맛있게 영양 섭취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균형 있게 영양 섭취가 가능했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유 성분과 병아리콩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요게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음. 꼭 굳이 다이어트를 안하고 내가 식습관을 좀 바꾸겠다 이런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음. 이게 두개 남았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 이걸로 좀더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제주도로 떠날게요 <웃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